반갑습니다 한국다전입니다 최근에 이제 졸업 준비를 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는핑계고 사실 제가 취업을 못해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1단계는 절약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도전정신이 아픔뿜 하게 돼가지고 이번주는 일주일 동안 5만원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더이상 긴 말이 필요 없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주 후에 바디프로필 촬영을 해야 돼서 굉장히 타이트한 식단을 지키고 있다는 것과 경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역버스를 탔다면 하 왕복 5천원이 깨집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5만원으로 일주일 살기 첫 번째 월드일 아침이고요. 씻고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돈을 쓰지 않고 뭘 먹을 수 있을지 한번 냉장고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김치, 두부, 스리라차, 머스타드, 깐마늘, 프로틴바, 프로틴쿠키, 프로틴브라우니 할라피뇨, 도시락김, 커피원두, 현미쌀 닭가슴살, 오트밀이네요. 자 이것들이 돈 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기본템 되겠고요 그리하여 오늘 아침은 아주 심플하게 현미밥과 닭가슴살과 김치와 김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끼가 냉장고 털기로 해결됐습니다. 예스! Yes! 자 저는 이제 운동을 다녀와서 장을 보고 점심을 먹을 건데요 이제부터 5만원 아껴 써야 됩니다 일단 집에 있는 냉장고에는 정말 기본적인 식재료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소고기 소량이라든지 샐러드 과일 같은 걸좀 사야 돼요 근데 아무 데서나 막살수 없잖아요 제가 어제 마트 네곳을 돌아다니면서 식재료가 어디가 싼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 사진을 찍어놨고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긴 하지만 각 품목별로 가장 저렴한 데 가서 픽픽픽 살 거예요 어우 알뜰했어 저는 운동 갔다가 장을 보고 왔고요 오늘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양파가 980원 이게 980원이에요 진짜 싸죠 대파 1200원 송이버섯 980원 수입 홍두깨 살 7800원 이거, 이거 좀 오바인가? 아, 뭐 하여튼 샐러드 2680원 그리고 닭가슴살 5980원 해서 총 19,620원을 썼네요 벌써? 왜 이렇게 맛지었지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왜냐하일주주일에만원이이니하하에에 7천 원쓸수 있는 h o 잖아요 그러면 1 9 0 0 0 원이니까 수요일까지 in Korea? I am a little girl in America. I a 어 a little 남 i r l 남 n America. I am a little girl in America. I am a l i t 분의1 girl i 8 양파 4개 중에 단개 마늘 원래 있던거그 다음에 두부 밥모 홍두깨살 산 것도 4분의 1 정도 쓸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뭐 3일은 거뜬하죠. 아 <목소리> 어, 오늘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아점을 먹고 있고요. 버섯도 다 먹었고 샐러드도 다 먹었고 또장볼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고 운동하러 갔다가 또한 이틀 정도 버틸 식량들을 사러 가야겠습니다. <웃음> 저는 이제 밥을 다 먹고 운동을 하러 갈 건데요 운동하기 전에 항상 저희 집 밑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사이렌 오더 탁 해놓고 밑에 가서 탁 받아가면 되는데 스타벅스가 무슨 스타벅스입니까 돈 아끼려면 집 커피가 최고입니다 다행히 스타벅스 원두가 있어요 시원하게 내려서 네, 마시고 가겠습니다 이제 운동을 마치고 계란이랑 네, 샐러드 샐러드 2,900원, 계란 3,580원 그래서 총 6,480원 썼고요 사실 샐러드 같은 경우는 노브랜드가 220원 더 싼데 시간도 그 아니겠습니까 시간 아끼는 게더 낫다고 생각돼 가지고 그냥 여기서 샀습니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지금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원래 오늘 서브웨이를 먹기로 했는데 <웃음> 여자친구가 초밥이 너무 먹고 싶다고 아 저는 돈이 없잖아요 여자친구 사준대요 초밥 먹고 싶어하는 여자친구 덕분에 오늘 저녁은 초밥을 저는 꽁짜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맛있는 걸 사줘야겠죠? 그럼 초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3,5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2,000원 5,500원 여러분 전 집에 들어왔는데요 아까 운동 갔다 와서 먹으려고 소고기 꺼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을 시간이 없어서 다시 넣어놔야 된다는 거를 깜빡하고 소고기 한덩이를 날려버렸습니다 이거 이게, 이게, 이게 2,000원 치인데 거기 내 단백질 20g. 원래 같았으면 그냥 아뭐 상했네 하고 버릴 텐데 이 5만 원밖에 못 쓰니까 저 2천 원치원 진짜 그냥 날려 그냥 막 그냥 응? 맨 바닥에 버린 거잖아요. 진짜 이막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세요? 아 소고기 한덩이더 다시 보게 되는 기간입니다. 어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이 노브랜드 닭가슴살을 다 먹었네요. 월, 화, 수, 목요일 아침까지 잘버텼네요 이제 거의 뭐 금, 토, 일 3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잔고가 18,400원입니다. 이제 거의 딱 절반인데 18,400원. 마지막까지 아껴서 알뜰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네요. 전 이제 점심 먹고 친구 만나러 갈 건데요 이제 잔고가 18,000원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또 친구랑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일단 쓸 돈은 너무 부족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얻어먹기도 좀 그래서 프로틴 쿠키가 좀 많아요 프로틴바랑 프로틴 쿠키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안 먹거든요 그래서 물물교환을 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웃음> 이걸 줄인데 시 커피 한잔 사달라 덕대고제 맘대로 해버리면 또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하세요. 보세요. 방사장 어이. 잘 살아있는겨. 내가 또 이제 프로틴 쿠키와 프로틴 바가 있어, 집에. 커피 한잔 사주 있어. 오케이, 그럼 이따 보입시다. Easy.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요 오는 길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5,980원짜리 넣어버렸는데 닭가슴살을 사고요 요새 밤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또 근데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480원 하는 이 방울토마토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총 8,460원 썼고요 이제 금토일 3일 남았는데 9,940원 밖에 안 남았어요 5만원으로 살기 진짜 빡세네요 여자친구 찬스 친구 찬스를 써도 이제 만원도 안 남았어요 확실히 5만원으로 살려다 보니까 약속을 잡아도 밤약속보다는 그냥 뭐 커피는 한잔 마시게 되는 것 같고 뭐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또 마침 또 다이어트 기간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는 먹었는데 이틀 남았잖아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일단 잔고가 9940원이었는데 계좌 SMS 수수료가 지금 1140원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8800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냉장고에 먹을 수 있는 게 김치랑 방울토마토랑 할라피니밖에 없어요 그 식자재가 다 떨어졌고 지금 오트밀도 바닥을 드러냈고요 쌀도 이제 다 먹었어요 쌀도 그래서 이제 이틀 아, 총 6기가 남았는데 8,800원 아무래도 가늘적 단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잘 짱으로 굴려가지고 8,800원으로 이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아 힘들어 아 하필 또 5만원 살기를 할때이 샴푸가 또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샴푸가 떨어지면 그냥 새로 사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겠네요 샴푸 떨어졌을 때 국물을 물 채워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거품 잘라네 저는 이제 운동을 다녔고요 점심은 아주 단촐하게 프로틴 한잔, 프로틴바 하나, 계란 두개 오늘 점심은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5,980원짜리 가성비 각 노브랜드 닭가슴살을 사놨고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잔액이 2,820원이 남았거든요 야채가 싼 마트 두 군데를 둘러보고 이걸로 일단 야채를 살수 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제가 저번에 샀던 그 980원짜리 양파가 없어요 양파를 꼭 먹어야 되거든요 양파 없이는 진짜 못 사는 사람이라서 일단 1500원짜리 양배추만 샀는데 이제 1320원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딜 가도 1320원짜리 양파는 없어가지고 제 저금통입니다 저금통 조금만 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파 말고 샐러드도 좀 사야 돼가지고 딱 2000원 딱딱 딱 2000원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돈 탈탈 털어서 사온 이 야채로 네 점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맛있는 걸해 먹으면 이렇게 요리하는 과정도 보여드리고 먹는 것들 보여드리고 할 텐데 달트기기 아니라 맨날 닭 가슴살만 먹어서 이번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 제 브이로그를 참고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끼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진짜 턱밑살 딱딱만 다 썼어요. 아휴. 자, 여러분 5만원 살기의 마지막 끼입니다 더이상 이제 돈을 쓸 일이 없구요 이 저녁만 먹고 일주일 5만원 살기 어땠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원으로 일주일 살기 뭐 거의 일주일 버티기가 끝이 났습니다 물론 1,400원이 오바됐지만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몇가지 느낀 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예산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산이 뭡니까? 충청남도 서산 옆에 있는... 죄송합니다.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한 것이죠. 사실 이번에 제가 도전한 5만원이란 숫자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만약 10만원으로 잡았으면 10만원에 근접하게 소비를 했을 거고 3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안에서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든 그 비용 안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생활비로 얼마를 쓸 것인지 딱 정해놓으면 자신의 소득에서 생활비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축이 가능해지겠죠. 사실 돈을 잘 모는 사람의 특징이 저축 소비을 먼저 하고 소비를 하는 것이고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의 특징이 소비를 먼저 한 후에 남는 돈을 저축하는 거잖아요 저도 정말 후자거든요 아 사람이 4 0만의 리미트를 걸어놓으면 어떻게든 그에 맞춰서 살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앞으로는 제 소득에서 생활비 예산을 책정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먼저 저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절약하게 됩니다 일단 주어진 돈이 한정적이니까 식재료나 생필품 이외에는 뭘 사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샴푸가 떨어져도 물을 타서 며칠 더 쓰고 식재료를 사더라도 마트별로 저렴한 곳을 다 찾아놨잖아요 이런 절약하는 습관이 모여서 결국 큰 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계획적인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처음 시작을 할때 이번 주에 무슨 요일에 누구를 만나고 뭘 사고 뭘 먹을지 대략적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패턴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계획에 맞게 생활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무언가를 한다던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결국 돈이 든다는 건데 그돈 쓰는 걸 계획해놓으니까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한 것처럼 매주 5만 원으로 살 수는 없죠. 아무래도 돈을 아끼려면 사람을 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관계도 소원해지기 마련이고 제가 이번 주에는 여자친구 덕을 좀 많이 봤잖아요 근데 맨날 얻어먹으면 100% 차이겠죠 또 아무리 아낀다고 한들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던가 맛있는 걸 먹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또 적당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니까요 각자의 소득수준과 저축계획에 맞게 미리 생활비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댓글은 돈이 안듭니다 그렇다고 구독 두번 누르지 마시고요 한국타전 해봤으면 하는 도전 과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